오이! 오이! 예, 분위기가 오우, 처음부터 좀 과열이 됐는데 네. 생생 근육통! 근육통! 근육통입니다 저희 네. 저희가 일주일 동안 홍보를 이번에 정말 많이 했는데 네. 어렵게 오셨습니다 먼저 윤준영 선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최호선 IFB 프로 카이구윤입니다 아이다 지금 현재 23입니다 야2 23, 3시년은9 9년생인가요아9 9년생입니다 저, 저, 우리 패구잖아 뭐한거죠? <웃음> <웃음> 열심히 했는데 그땐 술먹었어 그리고 오늘 또 시크릿 예. 게스트 포인트 아, 시크릿 아, 또 오랜만에 인사드려야죠 시청자분들께 시청자분들 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주에 보니까 워너비즈 팀이 나왔을 때 시청률 최고를 갱신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하고요 오늘 그래도 좀 최선을 좀 다해보겠습니다 바로 아. 운동하러 갈까요 오늘? 어, 어 좋죠 아뭐 오늘 긴말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운동하러 가시죠 바로 예. 자 먼저 루틴 좀 설명해주세요 어, 루틴 루틴 원래 하던 방식으로 벤치 프레스,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플라이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3시간 이상 하는데 그러니까 3종목을 아, 3시간 한다고? 아 맞습니다. 아니 뭐 중간에 밥또 먹고 하는 거예요. <웃음> 오늘은 딱 1시간 반 안에 아, 예. 끝낼 수 있겠죠, 완급 조절. 예, 아. 세트에 반으로 줄이면 1시간 반 아닙니까? 아 세트...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기구가 많은데 여기 바로 여기... 프리에이트 존으로 가네요. 아 그리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엄청나신 분이죠. 이태한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몬스터짐 잠실이고 코로나 좀 나아지면 한번 일권으로 가보세요. 되게 좋아요 지금. 느낌 이상한데 지금 약간? 고문하는 곳인가? 이게 지금 여기는 지금 깔리면 못살려주잖아 이거는 보조를 할수 있는 장소가 <웃음> <웃음> 아니 이거는 <웃음> 아니 몬스터 신이 아니 이거 진짜 애교적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예. 네. 이거 받쳐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의존할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들어야 됩니다 준영 선수 먼저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주모님 예.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뭐 설명이랑 이런 거따로 없나요? 운동 설명 오늘 필요 없습니다 아예 네, 오늘 뭐 운동 설명하는 날 아니에요 오늘 운동, 운동 교육이 아니라 운동하는 운동 교육이... 날 운동하는 날입니다 오늘. 마인드가 톰플라츠네 죽거나 말거나 윤선수님 지금 잘 시간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더안 내려가십니까? <웃음> 아, 아 괜찮습니다. 아, 아니 아, 무게가 올라갑니다. 아, 알아서 내려갑니다. 아뭐아 뭐, 아, 그치 깔리시게 보죠 이제. 그래. 아, 그 깔리면 안 도와주나요? 근데 깔리면 살려줘야 지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살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보조가 들어간다. 아, 가호가 있지 보조는 안 받습니다. 투파이님풀가동범위 아, 네. 가능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예. 아니, 무게 올라가면 알아서 내려갑니다. 불가동범 위 <웃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여기가 마지막이다니까. <웃음> 내 동창역이에요. 아니 무게 줄이셔도 됩니다. 아니 아니 아 괜찮습니다. 아 역시 가호가 있죠. 네. 네. 괜찮은 건가요? 그, 다섯. 아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여서 무리 안 하셔도 돼요. 미이 먹인데. 나 여기 보조 없나요? 없어요. 아 진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이게 되네. 와나 진짜 방금 주마등처럼 인생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 다음 이벤트 한번 아, 이벤트 한번 들어갈까요? 준식 씨 무슨 이벤트죠? 제가 150kg로 몇개 정도 인지 맞추시는 분한테 보충제는 하나 이벤트로 증정하겠습니다 어떤 걸 드리느냐 <웃음> 몬스터마트에 팔고 있는 엑스텐드 프로틴을 저희가 증정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왜 이렇게 쉬워? 하나, 하나 둘셋야더해 열하나 얼한개맨 처음에 딱한번 열한 개 하시고 빠진 분이 <웃음> 형이아님 아 강장하님 열한 어, 개를 한 다섯 11, 번 정도 외치셨는데 가장 처음에 외치신 형이아님께서 암모니아 어디 있습니까? 암모니아 맡으시면 은 약간 그 교감신경이 깨어나는 느낌? 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시는가? 네. 어, 아! 오야 아! 아! 아이기 묻었어 아! 아! 아! 아, 아, 둘, 세... 아, 어... 오늘은 대환장 파티예요. 사실 뭐 교육 방송보다는 정신교육 방송입니다. 정신교육 방송입니다. 정신교육. <목> 오늘 방송 시간이 좀안 가네요. 야, 그 워너비즈랑 할 때는 뭐자눈 한번 빡빡하니까 방송 끝나던데 <목소리> <목소리> 시간이 안 가네요.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벤치프레스 혹시 뭐 간단하게 팁 같은 거 설명해 줄수 있나요? 일단 잡았는데 네. 생각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못 듭니다. 아! 우리 벤치 언제 큰나요 근데. <웃음> 아, 오늘 벤치데이 인가요? 근데 벤치데이가 아니라 이게 첫종목입니다 바로... 여러분. <웃음> 좀더 쉬셔야 됩니까? <웃음> 어디지? 아니 이제 자기 할 차례인데 우리한테 물어봐. <웃음> 아, 우리 철저하게 우리를 배려하고 있다. 이런 아. 뜻인 것 같습니다. 제 약간 노약자 배려를 제대로 주네요. 아, 같이 한번 잡아 볼까요? 약간 클리피랑 어. 피지크의 차이를 한번 보여 줄게요. 아, 자, 두 분. 자, 프론더버 바이셉. 나, 오 플랫 피지크로 가겠습니다. 와. 어. 이 와. 충분히 안 돼. 아이고, <웃음> 좀 부딪히지 마시. 지 와. 전현두 선수 좋은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웃음> <웃음> 자유 포즈 마지막. 페이버리 클래식 포즈. 와잘 어울린다. 이거구나. 아니 클래식 피지크 도전하시지? 균형이 따라. 아 이거는 윤준혁. 윤준혁 선수 한번 봅시다. 직접 실물. 어우. 야 와, 다리가 진짜 뭐 내전근이 튀어나오네. 와아 이게 원조, 아니, 원조 원조 여기 시청하시는 여성분들 <웃음> 아 여성 시청자가 없어 아 죄송합니다 아여 죄송 아죄송아 여성 시청자가 뭐 없어요 주세요어어한 어,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혼자 힘으로 일단 빵쳐아 아, 하나 둘셋 엘피뼈가 <웃음> <제 퓁혀가> 아파요 <웃음> 아 조상님 아, 조상님, 이2 0 k g 만 들어주면 은만 조조만 겠만니다조상님이들어 조조만 조조만 조조만 조조만 조조만 조조만 조조만 조조만 조조만 조조만 조조만 조조만 조조하 조조만 조 하나면 정 없죠. 두 개까지 해야죠. 둘, 어, 어, 어, 어? 어? 아 야, 아니 아직, 아직 안 끝났어. 할수 어? 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있어. 아닙니다. 못해 못해. 아닙니다. <웃음> 하나, 둘, 셋. 몇개몇개 합니까? 뭐 그냥 한 여섯 개할보같습니다 여덟 개 합니다. 윤준영 선수 식단 너무 궁금합니다. 단백질 많이 안 먹고 산소함을 많이 먹는 편이서 편이라서 오? 탄수화물 많이. 아 맞습니다. 그럼 하루 식단 시즌 식단 한번. 저는 운동을 공복로 운동하기 때문에. 네. 운동 후에 오트밀, 시리얼, 프로틴, 가루 그렇게 먹고 있고 쌀밥! 어, 저도 뭐 고구마 안 먹고 쌀밥 먹고 있습니다 아, 고구마는 탄수화물로 취급하기가 싫어가지고 어, 왜요? <웃음> 어, 너무 가, 옛날에 간식 개념으로 많이 먹어서 아.. 이 친구. <웃음> 고구마 탄수화물 아니다 아, 네. 그 지금 저 무서운 덤벨리 하나 있는데 저 뭐예요? 아 저거 저도 저, 저도 저거 쳐다도 안는 저거 덤벨 아닙니다 저거 덤벨 아닙니다 저 둥기입니다 둥기 <웃음> 아니 뭐 80kg짜리 덤벨 아니 둥기도 <웃음> 그거 들어야지 <웃음> 때리지 윤프로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멋진 브랜드는 뭔가요? 머신 안 써서 잘모르겠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가 있구나. 왔던 여자들이 좋아하는. 어 이게 여자들이 <웃음> 좋아한가고요 <봐요? 웃음> 아, 나 여기 어깨 두살 있으니까 내 얼굴이 처음으로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웃음> <웃음> 준영 씨눈 감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웃음>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저는 현재 여자친구 없습니다. 어떻게 <웃음> 이상형 한번 어, 읽어볼게요. 오케이. 자 요즘 좋아하는 아이돌도 있나요? 어, 아이돌 안 본, 티비 안본좀 오래 됐어요. 아 그럼 저, 이상형. 조만 않고, 아, 어 체구도 조만 않고 지켜주고 싶은 느낌 나는 여자. 아 여자친구 없으면 남자친구가 어떤가요? 아 아..네.. 어, 원판로 가시죠 원판 젖들로투포이는투포이 팔론보이즘은 뭐야? 아 진짜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되게... <웃음> 아 잠깐! 여러분들 운동 강의하시면안 돼요! 평소에 나 팔론보이즘 같다 생각하고 있었어 <웃음> 이게 그게 그냥 웃음이 나온 게 아니라 평소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윤준영 선수가 그 벤치 160을 하면서도 대화를 했는데 투포이 팔론보이즘에서 운동을 포기했어요 오 <웃음> 진짜.. 가슴 강도 보세요 이 엉덩이를 달고 있죠. 야 와우. 야, 씨. 와우. 후. 자, 프런더 바이셉. 팔성, 팔성. 어, 팔성. 어, 어, 야, 좋다. 어. 야. 자, 플라이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끝이 보이고 가장 좋은 점은 머신이라는 거. 아니 왜 이렇게 가벼워? 제가 알고 있는 플라이랑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제가 알고 있던 플라이는 아닌데 이게. 아 여기 잘못됐어. 나 집에 갈래. 하 나. 나. 어, 둘, <웃음> 응. 어, 더안보세요열상이 형이, 열습이 었는데 어, 어, 이러면. 할수 <웃음> 있어요. 아, 아! 아! 자, 물질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자, 들어가겠습니다, 어어 아! 아! 보충제 마지막 증정, 마지막 이벤트. <웃음> 시서스라고 있습니다, 시서스. 시서스 뭐냐, 관절 보호예요 저희가 시서스 증정해드릴 건데, 과연 제가 이거 다꼽고몇개 할지. 불가동 범위. 불가동 범위. 저도 응. 같이. 어, 그럼 동시에 맞추 사람. 그럼 아니, 더하기. 아,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셋. 넷. 파이팅! 열 아홉. 오. 20. 20. 와. 와. 하나. 와. 둘. <웃음> 셋. 자, 64. 아. 65. 66. 아. 아, 67! 잠깐만요. 26, 26! 아니, 야니 64에서 끊어야 돼. 64, 64. 아니, 64에서 끊어 자, 64. <웃음> 아, 네. 자, 김현웅 님이 64번 말했고요. 자, 더 있나요, 위에? 김현웅 님. 64개 축하드립니다. 제 개인 인스타로 이름... 와, 근데 64개를 할줄 누가 상상했어? 주소서 연락처 <웃음> 넘겨주시면 은 제가 바로 시서스 분내드도록 하겠습니다. 야 준영님 잘 시간 돼서 어떻게요? 해 <웃음> 이제 뭐서서 이제 방송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약간 이번 비시즌에 준영 씨의 스타일로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아우 추천드립니다 저는 저는 네. 딱 여기까지 이런 같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난 이렇게 안 해야지. 자 준영 씨 오늘 뭐 같이 운동할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되게 현득이 누나랑 아, 예. 네. 무게 많이 칠줄 알았는데. 예. 거의 많이 쳤는데 야나 많이 쳤는데 나도 <웃음> 저한테 새로운 두명이 누나가 생겼습니다 아아 농담이고요 아 저도 혼자 하는 <웃음> 입장에서 같이 하니까 는 이렇게 또 재밌고 에이. 새벽에 좀 데려와서 같이 하고싶은데 참여 가능하신가요? 그냥 네, 나와야죠 아, 아~~ 네. 현등님이 네. 흔드, 나오라면 나와야죠 또준영님과의 2부 나중에 <웃음>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수행 능력 컨디션이 완전 제가 새벽에 하다보니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저 장난이 안 돼? 아 너무 네. 재밌고 아. 아, 의외로 잘 나와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예. 방송이 네. 어... 아유, 정말 재밌었습니다. 야, 오늘 또 이게 수고해주신 윤준영 선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주에 또 있습니다, 방송이. 다음주 게스트를 저희가. 아직은 공개를 안 하고. 아, 그렇습니다. 다음주 중에 음,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텐데. 쪼이는 맛이 있죠. 엄청난 분이 나오세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생생, 굴토! 굴토.